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말했다시피 독학태평소 능계편 오늘은 국거리로 돌아와봤습니다 같이 국거리 배워보실 분들은 빨리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만약에 혹시나 독학태평소가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카드 눌러서 태평소 아이의 기본편 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요것들 써놓은 영상도 있으니깐요 요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거 이후에 같이 능계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능계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신 것 중에 악보를 볼줄 모른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불면은 그게 좀 어렵다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자, 영상에 나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굿거리를 불기 전에 굿거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굿거리가 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불수 있기 때문에 굿거리 기본 사이클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사이클 같이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뜰 거야 기본 사이클 자 보시면은 굿거리 기본 사이클에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뭐 12각, 12각이라고 부르는데 있고 12각이라고 부르는데도 있는데 그냥 저는 12박자라고 하겠습니다. 12박자가 한 사이클입니다. 자, 굿거리를 뭐 느리게 칠 수도 있고 3을 치는 분들이 이제 느리게 칠 수도 있고 천천히 칠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속도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요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태평소를 불어주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이 몸에 익지 않으면은 태평소를 따라서 같이 불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북이든 장구든 있고 쇠가 있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어우러져서 합주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사이클이 좀 몸에 익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둘셋셋둘셋넷둘셋 셋,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자요 사이클이 익으셨으면은 이제 장구든 북이든 북은 이렇게 치는거 장구는 요 궁편 채편 궁편 궁편 들어가는 걸 보셔야 돼요 궁편 들어갈 때덩 들어갈 때 가장 앞에 있는 박을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불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아리랑 TV에서 나왔던 것. 자 보시면 북이랑 장구랑 동시에 덩 들어가는 데서 태평소가 같은 박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 우리가 가장 첫박 12박자 중에 가장 첫 박에 우리도 뭔가를 딱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물에서 어떻게 치는지 그냥 느낌만 간단하게 아시고 한번 첫 번째 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 국거리 이제 1마당, 국거리 1마당은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네 사이클, 총네 줄이 하나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거리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네, 둘, 셋, 이걸 네번 해야 하나의 마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이제, 파솔솔솔, 파미, 파솔, 파미도시, 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팟솔솔솔파미 팟솔파미도시 미시 근데 이건데 같이 요 이거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팟솔솔솔파미 팟솔파미도시 미시 이게 1구절입니다 팟솔솔솔파미 팟솔파미도시 미시 손으로는 박자를 쳐주고 입으로는 이태평소 음을 읽는 건데요 이게 되시면은 태평소도 됩니다. 그래서 태평소 안불 때는 혼자 연습할 때는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박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타격감이 있어서 이걸 씁니다. 맘대로 뭐, 하세요. 이걸 쓰시듯 <목소리> <목소리> 파솔솔솔 파미파솔 파미드시 미시 솔솔파 시솔 파미파솔 파미드시 미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타격감 있게 이렇게 씁니다 제 무릎을 뻑뻑뻑 치면서 팟솔솔솔파미 팟솔파미듯이 임시 네 이렇게 첫 번째 구절 먼저 불어드리겠습니다 파솔솔, 솔, 솔, 솔 파미, 파솔, 파미도 시미시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처음 세 방만, 처음 세 방만 먼저 볼게요. 파솔솔, 파솔솔. 파솔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솔, 솔, 파미, 파솔. 두번째 세박 솔 파미 파솔솔 파미 파솔 다음에 파미도 시 파미도 시 바로 똑 뛰어서 미시미 시는 짧게 탁 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1구절입니다 이게 좀 제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몇 번을 설명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계속 뒤로 가서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거 이렇게 좀 짧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더 입으로. 파솔솔솔파미, 파솔파미도 시미시. 그래서 이제 1구절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파솔 솔솔파미 파솔 파미도시미시 이제 입으로 되시면은 운지가 손에 익어야 되고 운지가 손에 익게 되면은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1구절 이렇게 끝났죠 2구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솔파시솔파미 파솔 파미도시미시 보시면은 첫 번째 구절이랑 두 번째 구절이랑 다 똑같은데 앞에 세 박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딱 대입만 하면은 뒤엔 똑같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세박솔솔파시솔솔파시솔 파미 솔, 솔, 파, 파솔 파미도 시미시솔솔파 시만 새로운 거죠 솔파시 요것만 붙여서 뒤에 솔파미파솔파미도시미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 너무 빨랐죠?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이게 빠른 게 몸에 익어 가지고 느리게 하려면 오히려 더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초에 느리게 부탁을 드릴게요. 솔파미파솔파미도시미시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까지 끝났고요. 자, 1달락부터 2달락까지 한번 쭉 불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구절, 2구절 모두 쭉 불어봤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연습하시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